경기력이 좀 상당히 아쉬웠던 것 같고 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네, 경기력 자체도 아쉬웠는데 약간 좀 긴장한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좀 자잘한 실수가 너무 많았다는 게좀 제가 좀 경기 어쩌면 좀전 경기마다 좀 이렇게 매번 이런 실수가 매번 나오고 좀 경기력 좀 아쉬운 것 같아서 그게 제일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. 어, 어 어느 대회를 하던가 어느 대회를 하 하더라도 좀 긴장은 하는 스타일이어 가지고 팀원들도 그렇고 약간 대회에서 좀 긴장을 많이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서 약간 좀딱 특별히 막 다를 건 없었는데 그냥 똑같은 그냥 비슷했던 것 같아요. 그냥. 음, 페턴수가 굉장히 좀 기초적으로 좀 탄탄한 탑 딜러 느낌? 딱 그런 단단한 느낌이 났어요. 좀저그 바론이 먹혔어야지 좀 안일하게 했던 플레이도 있고 제가 중간에 중간에 약간 템을 사다가 잘못해서템 팔았는데 그걸 되돌리기를 못 하고 그냥 나가는 그 실수도 한번 있었거든요. 약간 그제 손을 골드 손을 좀본 것도 좀 있었어요. 그리게좀 인게임적으로도 뭔가 좀 적극적으로 못하고 좀 뭔가 실수라고 보기에 좀 이거는 좀 실수라고 보기에 좀 적극적으로 못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실수한 것 같기도 하고. 나 오늘 제가 생각한 게 일단 원래 아트 상대로 좀 도벽이 좀 좋다 생각했는데 오늘 좀 약간 생각이 좀 바, 바, 약간 바뀐 것 같고요. 도벽에 일단 되게 그 상대마다 좀 좋은 확실히 상대마다 들면 좋은 상, 상황도 있고 안 좋은 상황도 있는데. 제가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혹시 돋보보다는좀 다른 룰이 더 좋았을 것 같다고 생각은 했어요 일단 제가 라인전 부분에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상 블라디가 좀 초반에 파밍하니까 좀 그런, 그런 그림이 나와도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고 약간 바텀 쪽에서 제가 일단 몰링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제가 좀 안일하게 최단 경로로 가다가 안 좋게 몰리고 시작해서 그때 바론까지 이어진 게 그게 약간 저희가 승기를 잡아 약간 잡아 그 전에 잡아왔었는데 거기서 이확 날려버려가지고 좀 게임이 어려워진 게 아닌가 아닌가 싶고요 개인적으로 좀그 템파는 실수 왜 한지 모르겠는데 진짜 약간 어이가 없는 실수인데 그런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.